거기서 뭐하고 있어? 포퍼 너밥 먹었지? 응? 너또 졸리지? 눈이 그런데 지금? 포토가 못 잡지. 아너왜 이렇게 빨라? 너왜 이렇게 빨라? t h a o o d o n 수고니 <웃음> Thank okay. you. 네, LCP가 좀 다른 게 음, 예. 그 네. 뭐 외관에 이상 없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게 컨트롤러인 거죠? 네, 그냥 팬이죠. 아, 컨트롤러는 펜, 펜. 이거. 아, 이 네. 컨벡션 오븐 바람 세기 조절하는 게 컨트롤러. 네. 그리고 오븐. 세... 누가 왔어? 누구야? 누구였지? <웃음> 귀여워 김봤다. 누구야? <목소리> 누구야? 어떡해 거기서 뭐해? 응? 너욕망됐어 방금 목격했는데? 응? 응? 털다 빠져가지고 응. 간식도 이제 주면 안돼 어떡해 todavía, ¿né? 먹는 거야? 그래도 이제 으면 잘할 수있을밥 시간이 됐어 싸우기 직전이다 싸우자 이거 다싸한 번씩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차분해졌어? 내일 가지. a c 길 o k i 자, 앉아! 자, 앉아! 자, 아 앉아. 자, 앉아. 아이고, 잘했어. 아임, 잘한다. 래도 잘했어. 아, 자. 잘 앉아있어. 앉아. 어. 아이고. 진짜 잘한다. 아, 귀여워. 고기, 앉아. 아, 너무 잘한다. 아, 스콘이 귀여워. 자. 자, 앉아. 앉아. 우와~~ 잘하네~~ 앉아! 앉아! 쿠키도 앉아! 쿠키 앉아! 쿠키 앉아! but there's an end all right 이 어, 그래, 정들어서... 그 그래. 그래. <웃음> 어, 어. <웃음> 어 네, 그 아마 첫, 어. 낯선 사람이라서 그럴 건데 네. 한번 쳐보면 얘가 좀발랄해지고 <웃음> <웃음> 네, 여쭤볼 거 있으면 자주 연락을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만지면... 네, 만지면... 아.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빠, 네. 안녕! 안녕! <웃음> <언니>. <웃음> 괜찮습 <laughs> <laughs> <laughs>